모르듯 잔잔한 투자를. 많은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수익을 도둑질하려고 한다. 자신의 노력은 0%이면서 200%, 300%를 훔치려 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냥 모르면 은행에 처박아놓아야지요 그러면 1년 뒤에는 약간의 이자는 불어날 겁니다. 2, 30대는 혈기로 하지요. 대박책몇권 읽고 저놈들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냐며 얄팍한 지식으로 급등주의 목을 맵니다. 거의 천명 중에 1에서 2명은 살아나겠지요. 그렇지만 그 1에서 2명도 자신의 확고한 투자 철학이 없다면 몇년못갈 겁니다. 젊어서는 학구열을 발휘하여 밤을 새우며 종목을 분석할 때입니다. 왜이 종목은 내실이 견실한데 오르지 않을까? 왜이 종목은 실적은 엉망인데 계속 오를까? 이유는 무엇일까? 이놈들의 적정주가는 과연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보자며 10년치의 수익가치와 미래가치를 계산하며 밤을 세워야 할 때가 20에서 30대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달랑 어렵게 벌어서 만든 종저돈을 날라리들에게 퍼줄 겁니까? 이곳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깔려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증권가에 종사하는 많은 애널들은 과연 적정가를 계산한다고 보십니까? 그들은 대주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어디에서 이 종목의 적정가 10만원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10% 평가절하여 하 9만원이라고 하지요. 또 어디에서는 11만원이라고 불러댑니다. 미래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리포트를 믿어야 할까요? 많은 애널들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걸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증권가에서도 아직까지 개인들의 품 돈을 그리워합니다. 넓은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벌어들일 생각은 안하고 개인들의 주머니나 털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면 이곳에 투자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가장 안전한게 우량주 적금식으로 붙는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1 0년이든1 0 0년이든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그 보답은 몇십배로 보답할거니까요. 급등주 쫓아가는 사람들 한번 성공하고 두번 성공하고 세번 성공하고 그러면 자신이 유능한 투자자인 양 욕심이 배밖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리고 백번째 급등주 한 종목에 투자하여 90% 까먹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한 달도 아닌 몇주 만에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확짐의 바닥에서 집단부 사채 끌어다 또 올인합니다. 그 바닥에 지하 10층까지 있는 줄 모르고 부식주의 바닥은 영원히 되어야 바닥입니다. 40대로 접어들면 나이와 함께 많은 경륜이 쌓일 겁니다. 이런 분들은 쪽박도 대박도 한두 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전에는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일반인들에겐 더더욱 암울한 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의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려고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을 몰라서 게을러서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이곳을 떠나면 되겠지요. 지금처럼 주식 투자하기 좋은 여건은 없을 겁니다. 무엇이든 알려고 노력한다면 알수 있죠. 하나 거짓 정보도 판을 치는 이곳입니다. 주식은 주기가 아닌 투자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흐르듯 냇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바닷물이 되듯이 금액이 커갈수록 더욱더 조용한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애널리나 펀드매니저나 주식카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기에 나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신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신인데 다른 신을 믿으면 미친 신이라고 놀려댈 겁니다. 큰 파도가 치면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음속으로 느껴야 합니다. 작은 파도가 치면 그냥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는 언제나 살 때와 팔 때를 거꾸로 보도를 합니다. 주가가 천정일 때는 연일 9시 정규방송에 때려댑니다. 주가 바닥일 때는 침묵을 지킵니다. 제가 전하려는 뜻은 내가 투자한 종목은 내 마음의 안정을 깨면 안 된다. 내 자신을 부처처럼 갈고 닦으라. 우르르듯 잔잔한 투자를 하라입니다.